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일전에 한번 제 다른 영상에서 한번 잠깐 나왔던 적이 있는데 VFC 글록 42이 가스 핸드건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 글록 시리즈 같은 경우는 워낙,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사용자 취향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 글록 42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컴팩트 중에서도 컴팩트한 모델로 나온 제품이에요. 뭐, 출시한 지는 좀 됐습니다. VFC에서 출시한 지는 좀 됐는데, 아무래도 그 생산을 하는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뭐잠수함 패치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생산, 요 제품 같은 게 생산은 최근 생산된 제품이고, 국내 입고 돼서 제가 직접 구매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 뭐, 간략하게 뭐,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뭐, 사실 제가 뭐, 글록을 뭐 예전에 처음에는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점점 글록의 매력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것들은 글록이나 하이카파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음, 아무튼 어, VFC 글록은 자꾸 이렇게 하나씩 사게 되더라고요 <웃음> 예, 그러면은 조금 앵글을 낮춰 가지고요 뭐그 제품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박스, 실제로 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다 가릴 정도의 이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박스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 뭐 에어소프트, 글록 6mm, 이런 뭐 식으로 여기 있는 뭐 각종 스티커들, 뒷면에는 뭐 기본적으로 있는 박스들 인 내용입니다. 뭐 국내 정품 어,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이기 때문에 KC 인증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스를 개봉을 해보면은 실제로 아주 VFC만의 특유의 이 똥박스, 똥박스에 요 어, 글록 42 모델 그리고 어, 요거를 싹제끼면은 요렇게 매거진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거진 그리고 음, 설명서, 어, 글록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가 있죠. 설명서. 설명서는 뭐 딱히 제가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박스는 치워놓고 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제 손바닥 안에 다 가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제가 어, 이 글록을 지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저같이 손이 좀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았을 때이 밑에 이, 지금 손바닥을 벗어나게끔 되죠.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어, 사이즈가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실총에서는 이 제품을 뭐 컨실드용, 우리가 제가 일전에 한번 컨실드용 홀스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그 바지 속에 넣고 다니는 이런 용도라든지 아니면 조금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그런 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각인이라 이런 것들, 메이드 인 타이완 이 글자는 뭐 VFC 타이완에서 생산됐던 말인데, 이거는 뭐 알코올류 아니면 기름 라이터 기름 같은 걸로 지우면은. 지워지니까 그걸로 지우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각인들은 이런 식으로 글록에 대한 기본 라이선스를 다 받았기 때문에 각인들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위에 보이는 요런 것들 요 위에 있는 각인들도 어, 여기 보이는 요런 각인들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쪽 척 총 옆면에 있는 요런 각인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실총 같은 경우는 3 8구경탄을 사용합니다 38탄을 사용을 하기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380이라고 3 8구경을 쓴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늠새 가늠자 이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글록에서 하는 이런 방식들 요런 방식들 이쪽도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뭐요거는 옵션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록 뭐 17이라든지 19와 호환이 안될것 같아요. 사이즈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립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이는 이런 오돌도돌한 부분들, 이런 그립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탄창 같은 경우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확장, 그 익스펜션 탄창이라고 하죠. 이 범퍼가 달려 있습니다. 이 범퍼까지도 다이 뭐라고 해야 되니 가스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범퍼까지 같이 다 있고 가스를 넣게 되면 이 범퍼도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VFC 이제 신형 탄창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예전에 이 밑에 쪽에 가스를 넣는 방식도 있는데 요즘은 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이렇게 해머 아래쪽에 이 밸브 아래쪽에 이렇게 가스를 넣을 수 있는 주입구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총알을 여기에 있는 각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그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음, 각인들이나 이 뒤에 탄에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탄창을 한번 삽입을 해보면 은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고요. 실제로 삽입을 했을 때에 이런 그립으로 요만큼 범퍼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 저같이 손이 큰 사람이 잡아도 이렇게 지금 딱 맞게 지금 딱 보이시죠? 딱 맞게 요런 식으로 어, 그립이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것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글록 17과 비교를 해보면, 은뭐 탄창을 제가 한번 뽑고 비교를 한번 드릴게요. 어, 글록 17과 비교를 해보면 은 상당히 크기 차이가 볼 수가 있죠. 이 밑에 있는 글록 17 같은 회사 제조사의 VFC 글록 17 모델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어, 글록 45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록 45와 비교를 해보면 은 어, 마찬가지로 글록 45와 비교를 해도 상당히, 어, 총이 좀 작고 아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글록 45가 저한테는 요즘 참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글록이긴 한데 참 글록 이 파지감이라든지 총의 이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록 45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글록 42가, 음, 사이즈는 이 사이즈인데 이 폭이 조금 더, 어, 넓었으면 어떻게 좀 뭐라고 해야지? 이좀 그립감이라든지 좀더 좋아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실총 베이스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냥 게임을 뛰고 막 슈팅을 좋아하는 유저로서 요거 좀 조금 뭐 이렇게 이 그립감이라든지 이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그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어 일단 슬라이드를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어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시행 이제 요즘 생산되는 VFC 글록 같은 경우 이 트리거를 담기고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슬라이드 트리, 트리거를 안 담기고 분리를 해도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해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약간 기존에 있는 글로가는 호환이 전혀 안 됩니다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프레임이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음 이게 저는 걱정인 거는 이 내구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보시면은 이 앞쪽 프레임 이 앞쪽 프레임 상당히 얇다고 했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뭐 어디 찍혀서 부러질 만한 그런 재질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이이 부분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날카롭기 때문에 손이 빌수 있는 거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거 외에 이렇게 어 슬라이드 분리하는 리턴 스프링, 그러니 그 슬라이드 이 락도 상당히 좀 VFC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강한데 이게 상당히... 조금 약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더도 빼기도 쉽고요. 그리고 다만 이 부품들이 기존에 있는 글록들과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 부품이 파손이 됐을 때 이제 국내 총판사가 얼마나 부품 수급을 해줄지 요거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메탈 재질로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고요. 안쪽을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어, 어, 마찬가지로 이 리턴 스프링 리턴 스프링 아주 작은 형태의 리턴 스프링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슬라이드 리턴 스프링 자체도 기존 거와는 당연히 호환이 안되겠죠 호환이 안되고 좀 얇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음, 이렇게 아웃바렐 아웃바렐도 상당히 짧습니다 요정도 밖에 안돼요 요정도 밖에 안되고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뭐호법 챔버 들 구조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호법을 걸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홈, 이 레버를 돌려서 호버업을걸 수가 있습니다. 호버업을걸 수가 있고 어, 특이한 점은 이 챔버가 아웃바렐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스프링으로 스프링으로 걸려있고 이걸 당기면은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늘어났다 늘어났다 하는데 이게 어, 아무래도 이게 작동을 할때이 챔버가 이탈하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제작이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어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다 보니까 이게 막 움직일 때 챔버와 아웃바렐이 분리되는 이런 증상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제 추측입니다 지금 요 홈에 걸리는데 여기 아웃바렐에 홈 걸리는데 이게 손으로도 이래 풀면은 딱딱 걸려요 만약 에 이게 딱 걸렸을 때 이렇게 빠져 버리면은 이 슬라이드가 재미 걸리겠죠 아마 그런 거를 예방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이 작동하는 이 노즐 노즐도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노즐도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기름칠도 가끔씩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레임 자체의 이 구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뭐, 이 실린더, 실린더 하우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노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자 부품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내구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하우징 자체도 조금 강한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생겨있다라고 아마 참고를 하시고 구입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 조립을 다 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글록 17이라든지 19에 비해서 무게도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하죠. 실제로 그 탄창 같은 경우는 무게가 178g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본체 같은 경우는 252g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쟀을 때 제조사의 무게가 좀 오차는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저울로 쟀을 때는 522g 정도 나오고요. 탄창을 삽입을 하고 무게를 재보면 은 430g 정도 나오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뭐 글록 45 같은 경우는 지금 브레쉬를 빼고 RMR이 있긴 한데 제품을 이 탄창 없이 쟀을 때 400g 정도 되니까 본체 무게만 따지면 거의 한 1.5배 정도 가볍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집탄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뭐 집탄 테스트를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 실제로 이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집탄을 기대하면 안될것 같아요 집탄이 좋지 않습니다 호법을 걸고 안 걸고도 호법에 이 먹는 것도 좀 차이가 있고요 호법을 조금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걸어 보지만 잘안 먹어요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제품을 뭐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뭐제 개인적인 총평 총평을 한번 드리자면은 음, 일단 어, 게임을 네,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슈팅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 제품은 단순하게 소장 목적이라든지 글록 42 이런 스타일을 집에 두시고 가끔씩 한두 발 쏘는 용도 뭐 그런 소장 목적이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굳이 이 게임용이라든지 슈팅용으로 이 제품을 구입하는 거는 그 스타일이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탄창을 이렇게 분리를 할때이 생각보다 이 분리는 잘 되지만 체결을 할때 이게 정확하게 안막안 안 물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안 물리는 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꽉 이런 것들이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달아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작동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새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들이 이 있습니다. 있고, 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 하나는 바로 이거죠. 음, 예. 이 슬라이드를 당겼을 때, 이그 슬라이더하고 이 마찰리, 마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철캉철캉 하는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예, 이 소리가 일단 마음에 들고 기본적으로 격발을 했을 때 컴팩트한 모델이고 제손 안에서 발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손에 느끼는 이그 반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찰지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점은 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글록 45 같은 경우는 이, 이 제품의 카랑카랑 한 소리가 아니고 조금 더 묵직하고 이 플라스틱하고 부딪히는 이런 느낌들이 어 있습니다. 있고 또이 글록 17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플라스틱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듯한 이런 소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소리가 쇠끼리 부딪힌다는 느낌이 들죠. 그어뭐 <웃음> 같은 프레임 하부 프레임은 다 플라스틱인데 이 느낌. 이 카랑카랑한 이 소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소리 마음에 들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이 VFC 글록 45라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음,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을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슈팅용이라든지 게임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소장용으로 구매하시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 저는 이 솔직히 얘기해서 VFC에 있는 글록 종류별로 이렇게 다 한자루씩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많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때 그때마다 조금 어 하나씩 하나씩 사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글록 17, 45 그리고 이렇게 글록 42까지 총 VFC 글록은 총세 자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제가 19X 이런 것들도 한번 음 구해서 리뷰를 드리고 또제 컬렉션에 추가를 할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에어소프트건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